만취 후 수면 중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 폐쇄로 질식사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4가하 57361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하루에 소주 5병 반을 마셨습니다. 잠을 자면서 옷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많이 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의사는 술 냄새가 나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을 보고 사체 검안서에 중간선행사인을 과음 직접사인을 기도폐쇄 또는 호흡근 마비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서 발견되었고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된다. 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보험금 지급 요의무 발생 여부, 관련 법리, 상해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인은 평소 유증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망인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험, 지방간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되어 기도 폐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사 위험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과음으로 완치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